오늘은 다치치 활용한 편집 효율을 높여미널 가지 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터 아, 진짜 씨... 네! 첫 번째 팁은요, 바로 휠 버튼이 있는 마우스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마우스의 이휠 버튼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휠 버튼을 활용을 하시면, 에디트 탭에서 타임라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 그리고 Alt와 함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축소와 확장도 편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lt를 활용한 기능 같은 경우는요, 플레이백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화면을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활용이 가능한 것이 컬러 탭에서 색 보정을 했을 때 복사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색 보정이 적용된 클립을 클릭을 하시고 이휠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이 복사 기능이 Ctrl+C, 컨트롤 Ctrl+V와 컨트롤 다른 게 뭐냐면. 노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줘요. 노드가 한 개일 때는 그 노드 자체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도 복사가 됩니다. 하지만 노드가 여러 개일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 기능을 통해서는 노드 하나씩밖에 복사가 안 돼요. 하지만 이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클립에 적용돼 있는 모든 노드가 함께 복사가 돼서 적용이 됩니다. 이 기능은 나중에 색보정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요 키보드의 J. K-L 버튼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다빈치 리졸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파이널컷 프로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설명을 드리자면 JKL 순서대로 뒤로감기 일시정지 버튼과 앞으로감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을 할때 일방통행인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이 JKL을 활용해서 을 편집을 하면은 훨씬 더 섬세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J와 K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여러 번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8배속인가 16배속까지 적용이 될 거예요 세 번째 기능은요. 바로 키보드 맵핑 기능입니다. 이 맵핑 기능을 통해서는요. 단축키를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나 파이널컷 프로를 활용하다가 다빈치 리졸브를 넘어오게 돼서 단축키가 헷갈리고 그럴 때이 키보드 맵핑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맵핑을 새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는 디폴트 설정과 그 기타 탭에 프리미어 프로 단축키와 파이널 컷 프로 단축키가 있어요. 단한 번의 클릭으로 프리미어 프로의 단축키가 익숙한 사람은 모든 키보드 랩핑을 프리미어 프로와 동일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보드 랩핑을 활용해서 활용하면 좋은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리플입니다. 이 리플 기능 같은 경우는 커서를 기준으로 클립의 뒤편 혹은 앞편을 단축키 한 번으로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클립의 블레이드 효과 즉 자르기 효과를 단축키 하나로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팁은요. 미디어 탭의 메타데이터 창을 활용한 기능입니다. 바로 이 메타데이터 창에서 오른쪽 상단에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Shot and Sing 이라는 탭을 클릭을 하게 되시면 은 이렇게 주르륵 여러가지 정보가 뜹니다. 그리고 이 정보 중에서 모든 걸 기입을 하셔도 좋지만 제가 오늘 추천드릴 내용은 키워드 창입니다. 이키워드에대가는 제가 원하는 단어를 자유롭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입력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나중에 에디트 창으로 들어가서 스마트 빈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 키워드별로 클립들을 분류를 해줍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인스타그램 혹은 다른 SNS에서의 해시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립들을 모아달라는 설정을 적용하게 을 되면 키워드에 음식이 들어간 모든 클립들이 한 폴더에 분류가 됩니다. 이 기능은 나중에 굉장히 클립이 많은 영상을 편집을 할때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팁은요. 색보정을 할때 유용한 단축키입니다. 바로 Shift D인데요. 색보정을 하고 나서 Shift D를 누르게 되면 은 원본 클립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Shift D를 누르게 되면 은 다시 색보정이 되어 있는 영상 클립이 나옵니다. 즉, 이 Shift D 단축키 같은 경우는 온오프 스위치와 같아가지고 색보정이 적용 전후를 껐다 켰다 하면서 색보정이 너무 과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를 활용해서 편집을 할때 알고 있으면 좋은 다섯 가지 유용한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팁들 중에서도 제가 유독 강조를 하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휠 마우스입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활용해서 편집하실 때이 휠이 달린 마우스를 활용해서 편집을 하기 시작하면 편집 효율이 확확 올라가는 느낌을 가장 크게 체감하실 수 있어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튜토리얼 영상은요. 다음 주인 2019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럼 안녕!